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7강 음, 자동 자막 입력하기에 이어서 수동 자막 입력하기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수동 자막은 내가 필요한 곳에 원하는 자막 혹은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저번에 7강에 했던 거에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동으로 오토 자막을 어, 넣은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 바로 지우지는 않고요. 제가 자막을 넣을 때이 부분이 계속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에 안 보이도록 조금 잠궈놓겠습니다. 각 레이어들을 보면 소리가 있는 레이어들은 소리를 끄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레이어들 이런 부분들은 눈 표시가 있죠. 사운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눈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글자 부분, 자막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눈 아이콘을 눌러주면 실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나중에 렌더링을 할 때도 눈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혹시 만질 수도 있으니까 클릭은 가능하거든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잠물쇠로 잠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이 트랙 하나가 잠겨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제가 수동으로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 보면 제가 나레이션으로 뭐라뭐라 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자,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자막을 굳이 타이밍 맞춰서 넣고 싶다 그러면 하얀 파도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맞춰놓고 위로 올라가서 텍스트 메뉴로 간 다음에 a 드 텍스 트 가시고 그럼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있죠.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있는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막을 수동으로 넣을수 있는 어, 트랙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트랙에 이만큼 자막 클립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글자는 디폴트 텍스트라고 되어있어요. 자 여기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블럭 처리가 되는데 이 블럭 처리가 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는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자, 오토 자막을 쓰면 이 정도 위치에 어, 작은 글씨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동 자막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처음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자를 일단 넣었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하면 아랫부분도 선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 글자만 정확하게 만지고 싶은데 작업을 하다보면 계속 아래쪽에 있는 영상 클립이 선택돼요. 이 경우에도 여기를 잠궈버리면 만져지지 않으니까 작업이 되게 편하게 되겠죠. 한번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위치를 맞춰줄 건데 자, 이 원하는 위치를 맞춰줄 때 화면에 이렇게 하늘색 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거는 이제 좌우 센터 상하 센터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가이드가 있죠. 요걸 보고 중심을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 부분에다가 글자를 한번 넣고 싶습니다. 자,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라고 멘트를 썼고요. 그리고 선택돼 있을 때 옆으로 넘어가면 글자에 대한 속성들이 다떠 있습니다. 오토 자막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할 건데 앞 강의를 참고로 하시면 이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디폴트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고 글자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글자의 어떤 서체, 뭐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글자의 어, 화면에서의 시간 유지 자, 얘가 이만큼까지만 가다가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파도가 밀려온다. 여기서 제 멘트가 끝나거든 실제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자막이 3초가 세팅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3초 이상 화면에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끄트머리를 잡아당기면 되고 자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내가 정확하게 여기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 B를 눌러서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르고 뒷부분을 딜리트하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컷 편집을 해서 글자가 나오는 만큼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글자를 좀 예쁘게 바꿔야 될 거니까 폰트에 가서 자 여기 보면 제가 썼던 최근에 썼던 글자는 위에 어, recently used라고 돼 있죠. Used. 최근에 썼던 글자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리셋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시면 내 컴퓨터 여기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요 밑에 쭉 있는 부분은 캐커에 내장되어 있는 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자들이 여기 동시에 보입니다. 평소 때 쓸지 쓰지 않는 그런 글자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운로드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 글자들은 전부 다 지금 제 포, 컴퓨터에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시스템 폰트라고 해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이것들은 캐컷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컷을 사용하실 때는 PC 버전도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으면 이런 서체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영어 서체 뭐 온갖 다른 나라 서체들이 한꺼번에 쭉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캡컷에 있는 서체를 쓰기 싫다 하시면 컴퓨터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서체를 쓰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시스템 폰트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제가 설치해 놓은 글자들이 쭉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저는 뭐 이런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뭐 약간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오면 글자의 폰트 사이즈 가 있구요 요거는 끝에 다이아몬드 키프레임 표시가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이 되진 않는다 라는 얘기구요 글자 굵기 그 다음에 글자 밑에 언더라인 그리고 이텔릭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텔릭체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글 색깔은 뭐한 요정도 색깔 이렇게 하면 뒤에 묻혀 가지고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깔 어 어떤 특정한 색깔들을 여기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묻혀서 안 보이는 글자, 나는 이 색을 꼭 쓰고 싶은데 이 글자색이 묻혀서 안 보인다라고 할 때는 글자 밑에 더 내려가면 프리셋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 모양 그대로 클릭하면 요 모양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나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쓰기 싫다 할 때는 얘를 누르면. 해당 사항이 해제가 됩니다 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아까 글자를 제가 요런 색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배경에 묻혀서 잘 안보입니다 더 내려가면 글자의 속성들이 더 있어요 글자의 스페이싱 이거는 자간, 행간 그리고 글자의 정렬 상태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글자가 너무 크니까 아까 전에 폰트 사이즈를 쓸수 있었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면 스케일이라고 비율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옛날 극장 스타일로. 자, 그리고 밑에 더 내려가면 뭐 회전 같은 기능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쓸 필요가 없고요. 자, 블렌드는 투명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도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스트로크, 글자의 테두리 치는 겁니다. 테두리 색깔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지금 글자가 요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됐는데 뭐 검은색이라든지 다른 색을 이렇게 세팅해 주면 이제 좀 구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검은색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의 획의 두께, 스트로크의 두께도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가면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아예 이런 식으로 박스처럼 글자의 배경이 이렇게 색깔이 먹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 넣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건 안 쓸게요. 자그 다음에 쉐도우 글자에 그림자 넣는 기능이죠 자, 투명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뿌옇게 변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블러니스를 아예 안쓰면 어, 그냥 어 그림자가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거리 요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도 만들 수가 있고 앵글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하시면 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글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요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냥 글자가 툭 나타나요. 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기 싫다. 뭔가 감성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자 글자 속성을 지금 다 만져봤거든요. 위로 올라가시면 자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눌러주면 이 글자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화면상에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능들도 전부 다 한번 썼던 것들은 내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기능들은 인터넷에만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야지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는 글자가 나타날 때 아웃은 글자가 화면에서 사라질 무렵쯤에 그 다음에 루프는 화면에서 계속 어떤 동작들을 보여줍니다 자 저는 이 인에 들어가서요. 이 글자가 나타나는 상태를 뭐 이렇게 한번 하얀, 눌러봅니다. 그러면 하얀,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글자들이 하얀, 보이거든요. 하얀, 음, 너무 빨라서 잘안 보인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더 더 많이 늘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1.6초 동안 방금 애니메이션 뭔가 출렁거렸죠. 하얀 파도, 하얀 밀려, 어,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뭐쭉더 내려가면 마치 타이핑하듯이 한자 한자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밀려... 밀려... 자 여기서 적당한 파도가... 걸 그냥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파도가... 이런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냥 고르시면 밀려... 적당히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하고 여기 시간까지 맞춰놨는데 아까 전에 자 여기 자막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도 비슷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쫙 당겨 놓으면요. 요거를 요렇게 하다보면 적당한 위치를 맞출 수 있어요 파도가 그죠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요런식으로 마치 노래방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쯤에 플레이를 해보면 신선한 바다, 신선한 바다 공기라고 했죠 자 여기 가서 자 여기부터 자 글자를 한번 더 입력을 할 건데 글자를 또 한번 더 입력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텍스트 메뉴에 가서 디폴트 텍스트를 누르면 디폴트 텍스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서, 글자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글자의 크기, 색깔, 뭐 여러가지 꾸미는 것들, 글꼴까지 다 맞춰줘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 면 이미 한번 했던 이 글자 있죠. 요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컨트롤 V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나오는 시간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 신선한 바다 공기가 신선한 바다 공기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가서 더블클릭 딱닥한 다음에 여기다가 신선한 바다 공기가 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앞서 했던 것들이 신선한 바다 공기가. 고기라고 돼 있어요 공기인데 제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바다 공기가 자 이런식으로 이고 됐습니다 신선한 바다 공기가 내 가슴을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쯤에 와서 내 가슴을 적신다 라고 되어 있나요 내 가슴을 적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또 타이밍 맞춰 줘야겠죠 요게 좀 귀찮아요 수동으로 할 때는 뭔가 이 글자를 나오고 들어가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복사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컨트롤 V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딱 맞춰주고 네, 가슴. 자, 여기 글자에 가서 글자가 이쯤에 가야지 다 나와있을 거잖아요. 이거죠? 애니메이션이 걸려있으니까 자,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네, 가슴을 적신다까지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가슴을 적신다. 내가 어디 갔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막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자막을 치는 요령 알겠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 나오는 거에 맞춰서 자막을 딱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말을 굉장히 길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볍게 좀긴 문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단락들을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한마디를 적어도 될 거고 어, 이거는 목소리를 따서 자동 캡션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자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는 위치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화면에 나오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들은 어, 보통 아래쪽에다가 많이 넣기는 한데 화면을 좀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크크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걸 넣을 때는 아무데나 넣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그런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조미료 역할 같은 그런 글자들을 입력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같이 섞어서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동으로 글자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글자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꾸며주는 기능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풍선, 풍선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글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잘안 쓰는 편이에요 안에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 자 그리고 이펙트는 글자에 이렇게 꾸며 주는 기능들이거든요 예쁘게 꾸며 주는 이런 기능들인데 이렇게 필요하다면 쓰시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시면 또안 쓰시면 되겠죠 자 애니메이션 기능들 인, 아웃, 루프가 있으니까 어, 시간을 꼭 내셔 가지고 글자 하나 입력해 놓고 요것들을 하나씩 그냥 다 눌러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웃은 글자가 사라지는 동안에 나타날 것들. 루프는 글자가 계속적으로 화면에 있는 동안에 보여줘야 될 것들을 결정을 할수 있는데 인, 아웃, 루프는요. 동시에 하나의 글자에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글자가 오랫동안 화면에 유지되고 있을 때는 쓰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 인과 아웃. 두개 정도 쓰거나 혹은 루프 하나만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긴 해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트래킹이라든지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들은 제가 아직까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굉장히 할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서 이걸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제가 끊어 끊어 끊어 가면서 글자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마스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동 자막 입력하기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이런 것들 을좀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자 오늘까지 이 강의는 여전히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